행복하고 편리한 반려생활을 만들어가는 커뮤니티인 쇼핑 공간 패치. 패치 자체 제작. 강아지 배변 패드 하게스를 소개해요. 흡수력 좋고 가격 착한 프리미엄 배변 패드랍니다. 예, 쁘네. 귀여운 축제는 더 귀여운 제가 진행 중이에요